앨번깐 그래, 뉴진스가 이번에 컴백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두개를 사봤습니다 위버스 버전이랑 1번만 요렇게 두개자 위버스 반 먼저 까볼게요 저는 요거 알라딘에서 11,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게 이제 알라딘 특전이에요 요거 스티커인가봐요 요렇게 왔습니다 어, 무광일 줄 알았는데 요건 광택이 있는 상자입니다 어 QR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저번에 뉴진스 위버스 반 까다가 QR 털린 거 아시죠? <웃음> 자 일단 요거 가사지 와 진짜 이번에도 너무 예쁘네 어, 이건 거꾸로 되어있어 이렇게인데? 아, 완전 뒤집어서 이렇게 봐야지 오마이가 가사집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QR이 같이 있고요 그다음 포카 이거 10장이 들어있어요 아 귀여워 아니었어 역시 헐 미쳤다 이번에도 너무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편에서 1번반 앨범도 한번 까볼게요 안녕 뭐 그래 앨범 깐! 뉴지스 앨범 1번반 한번 까볼게요 짜잔! 저는 혜인이 버전 1번반이 왔습니다. 이거 알라딘에서 14,9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또 알라딘 특전이 왔어요. 이렇게 엽서! 짜잔! 편지가 써져있어. 그리고 요거 안트랑 포토카드! 이것도 혜인이께 왔어요. 자, 러까나 와, 뭐가 되게 많이 들었어. 일단 포토버! 와, 너무 예쁘다, 진짜! 헐. 그리고 요거 요렇게 막 숨겨져있어 가사가 아 어, 너무 이쁘다 요것도 뒤집으면 OMG <웃음> 너무 귀여워 요렇게 가사가 있네 요자 그리고 스티커 요렇게 두개가 있습니다 다음 요거는 CD 짜잔 요렇게 아 토끼 너무 귀여워 자 그리고 엽서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요 어우 너무 이쁘다 근데 이게다 숫자가 써져있네 <웃음> 2023년 이어가지고 요게 23개까지 들어있는건가봐요 아 진짜 너무 귀엽네 이거 아니 양바 너무 해자야자그 다음에 포카 요것도 요번에 다섯장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해인이 다섯 장이 나왔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이 너무 귀엽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해서 뉴진스 앨범 깡끝 먹으래 뭐 그래, 앨범 깡. 이번에 아스트로의 유닛으로 나온 문빈 사나 인센스 앨범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일단 포스터부터. 짜잔. 요렇게. 와 진짜 둘다 개존잘. 짜잔. 요렇게. 저는 이번에 알라딘에서 19,300원에 구매했습니다. 요거 한번 까볼게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아주 진짜 은근하게 보여요. 인센스라고 써 있어요. 어, 서랍이자 자 이렇게 상자 안에 이렇게 CD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북와 되게 사이버틱한 느낌? 어 미쳤다 <웃음> 개멋있어 사나도 이렇게 요번에 조형사 컨셉이래요 그리고 포스터 짠 저는 비니 포스터가 나왔어요 와 너무 멋있어 그 다음 요거는 가사집 뒷면에 또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저 그리고 이거 짠아 이거 포카다 포카 한번 까볼게요 비니를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문비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셋짠 나왔습니다. 아니 솔직히 사나도 나쁘진 않은데 <웃음> 아니 어떻게 둘인데 50% 확률로 문빈이 안 나왔어 아쉽지만 이것도 만족 이렇게어두 개였어 짜잔 와 아! 비니도 있어요 대박 센스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문빈 사나 앨범 깡끝먹 뭐 그래 앨범 깡 오늘은 몬스타엑스 앨범 한번 까볼게요 몬스타엑스 앨범 처음 까봐요 자 까보겠습니다 짜잔 요렇게 알라딘에서 17,800원에 구매했습니다 요렇게 일단 포토북 되게 약간 황태자 같은 그런 느낌 짜잔! 어, 완전 사슴이야 사슴 맨 뒤에 이렇게 뭐가 잔뜩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 CD 가있습니다 요렇게 어, 어 이건 제 생각인데 약간 게임 CD같은 느낌 나요 그리고 요거는 포스터 짜잔 오 완전 멋있다 어 되게 유광의 빤딱빤딱한 재질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사집 같은데요? 요렇게 가사랑 사진이랑 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엽서 짠! 어 요거는 형원이 어, 이거 되게 왕자님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딱 봐도 네코 사진 아나둘 짜잔! 헉, 민혁이 개 잘생겼어 자 그리고 포카 요렇게 세 장이 들어있는데 이게 보니까 되게 큰포카예요 요거 하나씩 까볼게요 아나둘 하나, 짜잔! 오 어, 요거는 두명 포카 셋, 짜잔, 형원이 요것도. 어 토크 엄청 많아. 하나 둘, 셋, 짜잔. 어, 뭐야, 이렇게? <웃음> 잘못 들어갔나봐. 이렇게 형원이가 두 장이 되어있어요. 오. 이렇게 해서 몬스터엑스 앨범 깡 끝. 뭐 그래 앨범 깡. 얘나 컴백 앨범 한번 까볼게요. 자, 까보겠습니다. 아, 씨. 아, 내 손. 저는 이번에 알라딘에서 14,100원에 구입했습니다. 자, 요렇게 러브어라고 써있고, 글씨가 볼록볼록해요. 아 너무 이뻐. 이번에 약간 상처받은 그런 컨셉인가봐요. 얘는 이런 화장도 되게 잘 어울린다. 포카랑 포스터 아 귀여워 그리고 맨 뒤에 이렇게 CD가 있어요 어, 이거 되게 멋있다 되게 강렬해 자 그다음 포스터 짜자잔요런 느낌 아 근데 하필 이렇게 얼굴 부분이 접혀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 그 다음에 스티커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인색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포카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는데요 한번 까볼게요 하나 둘셋 짜잔 요렇게 이것도 하나 둘셋 짜잔 요렇게컨셉별로 나와가지고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해서 얘나 앨범 깡끝뭐 그래 앨범 깡 오늘 갓더비트 스마트 앨범을 가지고 왔어요 저번부터 가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웃음> 앨범값 안 하려다가 이번에 노래 너무 중독성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완 손바닥만 해 이게 원래 12,600원인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딱 카리나 버전을 사고 싶어가지고 올리브아트에서 15,600원에 구입했습니다 3,000원 그래 아깝지 않다 미쳤어 미쳤어 자 한번 까볼게요 아 미쳤다 진짜 너무 귀여워 얘 CD 미니 버전으로 생긴 거 예전부터 좀 갖고 싶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와 아, 진짜 너무 예쁘네 나는 이거 까꾸로 하는 거 그게 하고 싶은데 에를 모르겠고 이고뼈주고아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아주 조그매 그리고 요거 카리나가 요렇게 하나 둘셋 짜잔 슬기가 나왔어요 아 맞아 이게 카리나 버전이라고 카리나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 아, 좋았다 슬기 풀뱅슬기 나쁘지 않아 요렇게 해서 갓더비트 앨범 깡끗 막 그래, 에범깡 드디어 토마토가 컴백했어요. 오늘 무슨 포카 뽑을까? 너무 기대된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먼저 보기 전에 짜자잔 요거는 알라딘 특전, 반투명이 없어져 왔어요. 수빈이, 수빈이 요번에 금발했는데, 진짜 대존 자리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간 동화책 같은 느낌, 하드 커버로 되어 있어요. 요거 요번에 알라딘에서 17,100원에 구입했습니다. 헤헤, 헤헤, 이렇게 뭐가 잔뜩 있고요 이번 컨셉 진짜 상큼하더라고요 요거는 포스터 짜자잔 이렇게 되게 매트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스티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엽서 어, 이렇게 휴닝이가 나왔어요 이 친구는 휴닝이라고 부르는 거 맞죠? <웃음> 자그 다음 요거는 CD 짜자잔 어 되게 마블링 느낌 그 다음에 이거는 가사집 같아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요런게 있어요 이거 아마 책갈피 같은 거겠죠? 자 그리고 포카 제가 오늘은 정말 정말 연준이를 진짜 너무 뽑고 싶어요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원래 근데 원하면 안 나오던데 하나 <웃음> 아, 둘셋 저 저번에도 수빈이 나왔거든요? 진짜 대박 근데 수빈이 이번에 금발 수빈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만족! <웃음> 하여튼 요렇게 해서 투바투 앨범 깡. <목소리> 뭐 그래 앨범 깡! NCT 127이 컴백했어요! 요거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일단 포스터부터 짜잔 요렇게! 헐 미친! 진짜 너무 이쁘다 이거! 제 까볼게요 헐 청량한 것봐 여기다 그냥 붙일래 전 요번에 알라딘에서 17,800원에 구매했습니다 아 어, 완전 잡지같은 느낌 채현이형이 요번에 오렌지 헤어를 했어요 와 너무 귀여운거 아니야? 여기는 가사 부분 자 그리고 CD가 있어요 짜잔 오 이런 느낌 그 다음 요거 헐 너무 마음에 들어 심지어 고용이? 대박 자그 다음 스티커 아 요거 요거랑 똑같은거 짜잔 자니가 나왔습니다 헐와 완전 빈티지하고 미쳤는데? 자 그리고 요거 사진같은데요? 하나 둘셋 짜잔 요거는 테일리가 나왔어요 오 이거 되게 단단하고 예쁜 사진이야 자 드디어 포카 오늘은 왠지 도영이가 좀 뽑고 싶은 느낌인데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짜잔 와 미치 <웃음> 여러분 진짜 바람은 안 나와요 저 진짜 태웅이 포카 정말 옛날부터 진짜 뽑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도영이 뽑고 싶다 하니까 태웅이가 나오네요 대박 이렇게 해서 NCT 27 레몬 깡끗